검찰이 감찰부에 배당되어 대검 사건번호까지 붙어있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수사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재배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본을 이용해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인데요. 과연 이 재배당이 절차적으로라도 적합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 개시에 대한 보고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도록 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을 감찰부 부장으로 인선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사건을 재배당하 한 것은 사실상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 아닌가 합니다. 대검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재배당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감찰 3과의 전신인 특별감찰단 신설 당시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은 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감찰 3가는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수 있다는 것을 대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음으로 서울고공감찰부에서 2018년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검사 2명을 체포한 바가 있고 대검 감찰부에서도 2012년 성추문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검사를 긴급체포 포함받고 있기 때문에 감찰부가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재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배밭에서 각건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검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